소리 안들리세요? 수언니 소리 안들려요? <웃음> 아왜 그랬냐 옆에서 아 이제 들린데 이거 빼니까 들린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릉의 특화원입니다. <웃음> 와,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것 봐, 이것 봐. 너무 멋있다. 오. 와, 와, 와,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와, 파도 소리가 이렇게 좋을디야 강릉투펀 잘하고 있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점점. 일로 가야 돼. 어. 이렇게 흐릴까요 초점이 들 추워요. 어제는 엄청 추웠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한대 맞으면 그냥 갈게 저말 많이 안할 거예요. 구경하세요. 사진 안 찍어? 사진 안 찍어? 아니 나를 좀 찍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쁘게 <웃음> 찍어줘. 멋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예쁜 여우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입니다. 강릉. 응? 등만 응, 보이고 있으면 돼. <웃음> 즐거우시면 됩니다 <웃음> 아, 지금 이제 몇시지? 20분 됐어? 곧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중전도안해 뭐 놓고 그랬어? 왜? 있어도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뜨는 게 제일 잘 보일 것 같아요. 저쪽에는 좁아. 안세요 오늘의 특파원은 숙다육입니다. <웃음> 나올 것 같아요. 불고니까불고니까 바다에 들어가라고 나보고 죽으란 소리 해 <웃음> 큰일 나 <웃음> 얼어 죽어. 것 같... 나야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쪽에서 올것 같죠? <웃음> 빨리 부서졌다. <목소리> 여기 한 감기 안 들어. 독감 주사도 맞았고 약도 먹었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멋있는 거를 보여드려야지. 제복 많이 봐주세요. 여기 이거 있어요. 첫날로. 따뜻해요, 따뜻해. 채시 빨리 깨워, 채시, 채시. 채시도 해도 지보라고 채시도 깨워, 채시. 날아갔는데. 어. 아, 이달이가안 보이네. 와 제가 큰 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웃음>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안 남은 것 같은데. <웃음> 고마워요, 수원님. <수언니. 웃음> 아 근데 삼각대를 갖고 왔는데 차에다 놓고 안 갖고 왔어. 찍고있어 뭐야 나 버림받았어 우리 아저씨 어디갔어 <웃음> 얼굴이 잘 <다> 안보이겠네 <웃음> 근데, 네. 장갑은 끼었고, 손, 손끝만. 손끝만. 신의 아들리님, 안녕하세요. 여수도 바다잖아요. 꼭 많이 받으세요. 멋있죠? 많이 받아요. 집에서 보시면 해도지. 제일 좋으시겠다, 집에서. 푹푹 꺼지는 느낌이야. 15분 남았어요. 먹고 나왔어요. 15분만 있으면 했던데요. 한순간도 놓,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웃음>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담아야 돼이화면을 담아야 돼 닭이 새도 날아다니는데 새는 안보여요 새가 안보여요 괜찮아요 숨이 아니, 아이고네 춤춰야지 대박이 실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유튜브 실방에서. 어? 깍공한님 오셨다. 깍공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다가 <웃음> 깨졌다. <웃음> 이 좋은 걸 보셔야죠. <웃음> 소원을 빌셔야지. <웃음> 제가 이렇게 파도 소리. 여기는 많이 오는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작년에 갔던데, 재작년에 갔던데는 엄청 어마어마한 말을 말았는데, 여기는 한가하네, 한가해, 한가해. 저기 새들도 날아다니고, 15분 남았어요. 여기서 딱! 있었어. 계속 합격 잡고 있었어. 계속 한닥 잡고 있었어. 이쪽 손으로 치어야지 이런 맛도 있어야죠. 집에서 보는 맛도. 모래 글씨도 새겨주시래요. 추워 죽겠대요. 추워 죽겠대요. 여기다가 숯가욕을 쓰래요. 숯다욕을 물에 쏟았대요. <웃음> 마지막에 내가 새길게요. <웃음> 다 찍고 <웃음> 한 순간도 놓치면 안 돼. 해가 오. 자, 아기 배도 와. <목소리도 올라오는 것 같다. 목소리도> 어제보다 덜 추워요. 괜찮아요. 맞아요. 모자 해주고 있어요. <웃음> 안 넘었어요 7시 40분에 뜬다 그랬어요 헬리콥터 비행기가 떴어요 아 채시 시계 해놓고 잔다 그랬는데 그냥 자나봐 또은 비료라 그랬더니 박이영님 안녕하세요 가왜 실질화냐? <웃음> 그치? <웃음> 장실이 <장식을> 가려다가 했어. <웃음> <웃음> 맞아요, 아까 꿈 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이런거 한동안 또 보겠어요? 못보죠 일부러 가야보지 기 거기에. 거기에 딱 맞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 들고, 아, 잠시만요. 재미 <웃음> 바다의 속에서 나올수 됐어. 아이, 참나. 됐지? 맞는것 같은데. 올라온다. 소원 빌으세요 <웃음> <웃음> 소원을 빌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올라오겠다. 이건 선으로 찍는 건안 되잖아.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강한데 여기 내가 피워서 그런가? 와, 아, 너무. 와. 우와... 진짜 같지 않아요. 앞에서 가렸어요. 소리 질러고 난리인데. 어? 똑 떨어졌다고? 똑 떨어졌다고? 똑 떨어진 거 신. 씹... 똑 떨어진 거 신으려고. 분리됐잖아. 됐다. 소리 질러! 도대다 <웃음> 봤어?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한장 찍어야 되는데. 끊고 찍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찍어야 돼. 니가 빼야돼 <웃음> 이제 다 올라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 <웃음> 들어갑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인사는 하고 가요?